오늘은 스타일러스 스타일러스 스타일러스 스타일러이 스타일러스 스타일러스 스타일러스 스타일러스 스타일러스 스타일아스스 얘는 음. 스카프일 나온 스나일러스스 예예 러스 스타일러스 스타일러스 스타일러스 스타 자, 접고서. 지금 요거는 접어진 크기에요. 자, 음. 이렇 놓고. 아까 초록색이었는데 파란색이 네. 됐네요. 준비 네. 중에는 산소 만나서 파랗게 되는 거죠. 네. 네. 원수스인데요 네. 오늘 아침에 담갔거든요 오늘 저녁이면 여기 색깔이 네. 약간 블루, 블루빛 나는 에메랄드 아 그린책이쭉 올라와요. 저 이렇게 네. 하시는 네. 거구나. 네. 우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 처음에는 약간 어, 좀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재밌었고 그리고 뭐 스카프 이런 거를 만들 수 있고 또 이렇게 가지고 올 수도 있으니까 약간 이득인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자기 거 갖고 가세요. 어떻게 다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흰색 옷을 들고 가셔가지고 이렇게 염색을 하셔도 됩니다. 어 언니 여기다가 해도 어울릴 것 같아. <웃음> 여기가 오늘 그 제주도 기념품으로 저는 친구들 선물로 좀 캔들 이거 많이 사주는 편이거든요? 향수나? 근데 이런 체험이 되게 다양한 게 있어가지고 재료가 들어가 있고요 네. 재료가, 있고 네. 재료가 들어가 있고 맞아? 음. 제 패키지 재료가 들어가 있고, 전까지 골라야 음. 돼요 귀여워요 귀여워 음. 음. BTS 팬분들은 음. 이거 하는 면거아이에요 <웃음> 왜요? 귀여야 우리 아 군인 아민인지왜 <웃음> 군인 아림 많잖아요 <웃음> 아미인지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암살 아미가 있고요, 카드가 있어요 어떻게 돼요? 저 아미 3기예요 저는 165기요 어? 난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아, 방향제? 어난 방향제를 이렇게 저기 슬로우블 형태로 만드실게요 우와 근데 예쁘다 요거를 파츠를 넣으면 되는데 제주도에 약간 좀 기념적인? 돌소라모양도 있어요 조개를 넣어요 오 네. 원하는 색을 넣으세요 많이 넣으면 새카매지니까 음. 분홍이 할게요 네. 그만 그만 <웃음> 우와, 엄청 많네요. 아, 방향제 향이구나. 음, 하나만 음. 넣어도 되고요. 네. 향기 맞춰보고 다 사오셔도 되고요. 저는 페퍼민트, 유칼립투스 솔, 피어민트, 레몬, 편백감귤 피어민트는 스트레스, 멀미 완화, 졸음을 방지한대요. 여기서 이제 투명뚜껑을 닫으면 끝. 오, 완성. <웃음> 너무 많이. <웃음> 너무 많이 넣나봐 선물용으로 좋겠다 이렇게 주시니까 이렇게 넣으면 완성 한 10번, 20번 혼났다 아 이런 거 만드는 거에 별 취미가 없으시네 이 <웃음> 잘했는데? 야 근데 화장 냄새 나는데 너무 <웃음> 마지막에 졸음 방지하는 거 너무 많이 넣었어 <웃음>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신기하다 그냥 넣었어 <웃음> 그냥 넣으면 이렇게 돼? 예 yeah. 이건 언니가 문구 선택한 거야? 아니, 적혀져 있어. <웃음> 네, 다른 사람 다 똑같이 만드는데 <웃음> <웃음> 여기서 유일하게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에요한번 꼬아서 위로 올리는거래요. 이렇게. <웃음> 프레즈. 핫. <웃음> <하트. 웃음> <웃음> 우와 청차. 그냥 먹고 싶고. <웃음> 또또 <웃음> 그냥 먹자는. <웃음> <웃음> 그다음에 손가락 너야드 돌려서 칼칼 필이 뭐가 뭐가 뭐가 뭐가 뭐가 뭐가 뭐가 뭐가 뭐가 뭐가 있가 뭐가 뭐가 뭐가 뭐가 뭐가 뭐가 뭐가 뭐가 뭐가 뭐가 뭐가 뭐가 뭐가 뭐가 뭐가 이거 설탕이 아, 진짜 음. 많이 들어간다 이때 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국물 담아야지 와 너무 너무 좋아 네. 이거 집에서 하면은 이거 하는데 엄청 재료 사야지 씻고 이런게 거 어. 만드는건 괜찮은데 씻고 정 씻고 맞아 음. 이거 하고 사오고 괜찮은 것 같아요 광희들 다 먹어버리자 아. <웃음> 이번에는 청귤 에이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너무 예뻐. 아, 귀여워. 아, 지와와 이거 저희가 만든 거예요? 오. 아. 니 <웃음> 언니 찐빵으로 만나. 어, 찐빵. 나술 팡팡이 나고. 우와. 포장이 어전좋았 백절기 같다. 쑥백절기 떡이랑 음. 떡이 음. 중간. 이 아, 이것도 맛있다 이랑이랑떡니랑 <웃음> <만든 거>, <웃음> 오늘 어디 어디 갔는지 말해보자면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얼마나 알차게 돌아다녔는지. 우리가 지금 서귀포 쪽, 세속각 여기갔다가 그렇네, 어. 세속각에서 우리 그거 한 거지, 캔들. 응. 캔들 여기서 고 이쪽에서 밥을 먹고 요 근처에서 빵 체험을 했어요 빵을 만들고 맞아 그 다음에 저소리포시에서 보고 다 봤네 여기에서만 우리 어. 거예요 여기에서 <웃음> 이 조그만 부분에서 놀았는데 진짜 그렇게 많은 것을 했다고 맞지 이제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 아니면...